거 인트로 찍는 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컴파이 여러분 헌터 방이요자가 <목소리>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한국의 폐어라고 불리는 드렁어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목소리> <웃음> 자 여러분 누워서 찍는 건 처음인데 자다가 찍어가지고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렁거리라는 녀석을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볼건데 드렁거리가 뭐냐면요 약간 장어랑 굉장히 비싸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얼굴이 뱀같이 생겼고 한국의 폐어라고 부릅니다 숨을 밖에서 쉬어요 동면도 굉장히 오래 할수 있고 폐어랑 굉장히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드렁거리로 오는 그녀장게 아니라 민물 구멍치기 그걸로 장어 잡는 것처럼 해서 한번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드렁거리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자요 레스 고. 같이 갈 거지? 아니. 안? 안가워 응. 땡큐.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렁어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보통 이 드렁어리가 머리이 있고, 앞에는 내가가 있는, 합쳐지는 그런 곳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요 녀석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 바로 민물 구멍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이잖아요. 전문가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아, 아, 아, 여러분입니다. 아, 예. 통발 전문가를 데려왔네? 저좀 잡아요. 좀 배웠어요. 아, 최근에 영상 보니까 한번 하셨더라고요. 드렁어리 좀 잡았습니다. 아, 근데 도 여러분, 진짜 전문가가 여기또 계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풍천장어 t 입니다 풍천장어TV라고 지금 유튜브랑 아프리카 실시간 하고 계 네. 아프리카 실시간이구나 여러분 댓글로 인사 좀 해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그래 어린 1 4기 저거 아유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자 우리 형님이 풍전장어TV라고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구독 자아요좀 많이 부탁드리겠고 구멍치기를 굉장히 오래 하셨죠 한 7년 정도 했다가 아한 2년 정도 하다가 한강이를 한강이라고 부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웃음> 드렁어리 컨텐츠로 멀리서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서 오늘도 한번 사와 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님한테 일단 채비 같은 거를 물어보도록 할게요 조리대첫 번째 두 번째 칸이거든요 일반 낚시대 조리대죠 네. 여기에 이제 타래가 달려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좀 잘라주고 바다에 아 쓰는 이런 V형 고무찌랑 본드랑 해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가늘거리거든요본드를 한번 발라주고 붙여주거든요 아이 뒤쪽은 이제 지렁이 아 이제 바늘 합사 8호 이게 강어 아 전용 바늘, 분화기 바늘 이게 16호 바늘이거든요 엄청 단단해요 설명 중에 죄송한데 제일 큰거 잡아보신 게 1.8kg 와 시가 대박인 거 아니에요? 거래된 가격 200만 원 와, 묶는 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돌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아, 잡고 아, 아, 땡기면은 이런 것도 터지는 경우가 있나요? 터지죠 왜냐하면 돌에 장어들이 있다보니까 아 돌에 쓸려서 줄이 아. 혹시 하루 최대 마리수 기록은 한 어느 정도 있어요? 23마리 네. 아, 아, 아.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세배를 하시는 도중에 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쪽이 장어가 나오는 포인트고 다리를 딱 건너가면은 풀숲 보이시죠? 여기가 다 뻘입니다 드렁어리는 여기에 있다그래요 그래서 구멍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장어보다는 훨씬 잡기 쉽다고 합니다 라고 들으면 항상 못 잡을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근데 7년경력 짜면 형님이 계시니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꺾기만 하면 바로 입질로기 때문에 어, 그래요. 늦잖아요, 지렁이. 네. 팍! 한2 년은 하신 분처럼 <웃음> 여기가 이제 또 참개가 많아. 참개 입질은 이거를 물면 안놔줘요 그러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입질이 달라요. 저는 땡겨가고 참개를 잡고 있어요. 이틀 하셨다 이제.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입생했거든요. 지렁이 꼽는 거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꼽아요? 간가이 참가기... <웃음> 네, 해볼까요? 단단히 <웃음> 관통시키는 거예요. 어유 어, 어, 롱산에 바로 관장해버리네 그냥. 그럼 하나 어. 꼽으면은 꽤 오래 쓰나요? 입질 올 때까지. 그럼 바늘은 어떻게 꽂아 놓는 거예요? 우선 입질을 먼저 봐야 돼요. 아 입질을 먼저 보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형님이 입질 받는 거 한번 먼저 볼수 있을까요? 네. 아 네. 저런 데 있어요? 네. 굽지로 오면 초리때도 확 빨고든가 아... 참개 아 지금 참개요? 야 이야... 네, 안나주네 자 한번 떼겨봐도 돼요? 오와 진짜 안나줘 우와 아 지렁이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런 구멍구멍을 다 한번 넣어보면 되겠네요? 네, 네. 가능 오나요? 안오저 아, 네. <웃음> 한번 해봐도 되나요? 어이로자여러 여기 구멍 하나 있거든요? 네 어, 지금 아무 느낌 없습니다 쉽지 않네 이거 어, 어, 왔어요? 입질이요 쭉쭉쭉 딱 그러는데 한번가 보다 혹시 바늘을 어떤 식으로 끼는 거예요? 아, 아 끝에 아, 바늘. 바늘을 거치하고 손가락에 매듭을 만들어서 껴놨거든요 그렇게 하고 물면은 그냥 초리대로 빼고, 빼고 줄만 아 줄만으로 도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드렁어리 포인트로 왔는데 원래는 수풀이 많이 없었는데 저는 수풀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왜? 어디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 틈에 한번 넣어볼게요 오오 두간... 뭐예요? 뭐예요 뭐 왔어요 바늘 한번 해드릴까요? 오네 어, 여러분 네. 어, 뭔가 둑하고 왔거든요 뭘 빨아요 형님? 제 구독자 빤다 그랬죠? <웃음> 저기서 시청자 받았는데 무조건 빨아야 돼 이러고 계셔가지고 <웃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해주세요 <웃음> 강어랑 덩어리에 특기가 빠는 거그 <웃음> 빨아야 된다는 거요자지렁이를 <웃음> 다시 빼주고 지렁이를 바늘에 꼽아주고 바늘 끝을 아까 본드 붙였던 거기에 걸고 손가락을 어디에 걸어야 돼요? 여기다 걸어도 돼요? 럭큐 네. 손가락에 걸고 실이랑 같이 잡아야 되죠 아. 아니면 그거를 끌고 가버려 그럼 여기 틈에 넣어볼게요 일단 입질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일단 있어야 무니까 넣고 살살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옆에 이제 살짝 돌려가지고 좌초 우초 그러면 음... 있으면 이제 지렁이를 공격을 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이 드렁어리 같은 경우는 입질이 장어보다 화끈하다 그러거든요 잡을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어허 뭔가 요 구례 드렁어리의 냄새가 나아근 미국에서 곰치 구멍치기 했을 때딱 그런 느낌인데 지금 I like this hole 왔다 왔다 입질 온다 어 이거 봐 끊어갔어요 끊어갔어 근데 입질이 되게 자잘했어요 약간 피레미 같은데 그냥 아또 입질 안아요큰 놈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잔챙이가두루루한 느낌이었거든요 어 여기 저 형님 저거 저뭐 하시는 거예요 저 형님 에이 저 어, 우리 형 아프리카, 별풍선 큰거 터졌나 봅니다. 어? 형님, 뭐, 별풍선 많이 터졌어요? 어, 청계, 어 좋다. 전기, 전기. 아, 이안 받고 한 거구나? 선조치 후보가 있구나, 이거. 진짜 아프리카 한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거 같아요. 여러분, 안 잡히는데요? 이거 계라 떼는데요? 5시간 반차 타고 왔네. 왕복 11시간인데? 막히면 7시간 걸리고 왕복 14시간인데?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실년 나신 분들도 지금 못 잡고 있는데, 제가 첫날이라 오늘 솔직히 잡으면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계속 한번 해볼게요.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거 딱 수식이 좋네. I like this hole. 왔어요? 아! 예! 잡았어요? 어디 어디 어디 요 잡은 거예요 이게? 잡힌 거야 잡힌 거 진짜요? 네 뭐인지 모르 빼면 돼요? 오! 나와요? 나와요 나와 나와 오! 장어 장어 장어 장어와! 장어 장어와! 장어와! 장어와! 오! 와 진짜네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덕분에손맛 봤습니다 아자 여러분 이거는 방생 사이즈기 이 때문에 방생 하도록 할게요 한3 5 되겠다 35도 자 여러분 이거 방생 할게요 방생 어우 어우 가라 뭐야 해루질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와안 잡혀 자, 여러분 그냥 주셔가지고 뽑아보기만 했거든요 뽑았는데 재밌네 와 여러분 여기 목이 개쎕니다 이 손가락 보이시죠 부은 거 럭키 손가락 허울 마디 없어진 거 보이세요 가운데 1,2,8 괴롭 간. 데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했거든요 어휴 샥부터 험나네드럼이 세로 한 마리 꼽아주고 입질 먼저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러런 구멍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구멍치기 하시는 분들 대단하시네 이게 진짜 노가다 중 노가다입니다 아, 장한 줄 알았네. <웃음> 입수는 몇 개부터 하세요, 형님? 2,000개. 아, 2,000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7초! 카운트 3초 차요? 7초에 몇 개요? 몇 개요? 1,000개! 10만원! 하나! 10만 원.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웃음> 와, 진짜 뒷짐지고 막으신구나 네. 와, 멋있다. 지금 물고 쭉쭉 당겼는데? 네. 지금 잡았어요, 얘가. 사만 있어요 아니요, 당겨요. 참개죠? 오? 이상하다. 참개, 참개. 왜요? 여기 찢었잖아. 아, 참개는 자꾸 해버리기 아 때문에. 참개구나. 힘 좋네, 참개. 자, 여러분 또다시 다른 포인트 왔거든요. 자, 이번에는 낯을 사가져갔습니다. 풀을 좀 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기 어분이 보이시? <웃음> 어, 갑자기 무서워 보이네. 자, 여러분 개척 중입니다. 개척 포인트 있어. 자 이제 구멍에 구멍에 다 수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드롱어리 아니요? 미끄러지요? 잡을까요? 예, 네. 미끄러지. 아 달래나요? 네, 잡... 오, 오! 스킬! 오. 어디요? 어디 갑자기. 들어가게 <웃음> <창출을 바로 내려가겠네. 웃음> 저희 들왔한테물 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웃음> 저희 지렁이 저거를 안으로 킵스키 넣는 거요 미치겠네. 이 말만 몇번 하는 줄 모르겠네. 나와라, 제발. 제발 나와라, 부기야한 마리만 개처먹기 쉽지 않다, 여러분. 구멍치기 하지 마세요. 아 형님, 이줄 받으셨답니다. 느낌이 짱 건가요? 드렁거리인가요? 드렁거리요? 오오오오오, 이줄 아는 이줄 오네, 오네. 오네. 잡아, 잡아, 잡아. 네, 잡겠습니다. 어븐이, 렛츠고! 왔어요 벌써 왔어요? 100%에요? 왔다 오케이 잡았다 잡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 요 잡았어.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드러머리요 장어 장어 왜왜 장어? 아 드러버려야 되는데 아, 까비 들어보세요 아순맛 좋네 입질 받아봐야겠다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방생 사이즈죠? 자, 여러분 이것도 방생하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잘라야 되나? 뭐같은데 뽑힐 것 같아요? 됐어요잘어요자자어왜 아, 자, 자, 거기에 대고 계세요 아왜어왜 다치셨어요? 아 괜찮아요 바늘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소토 반쪽에 뺏었어요? 뺏어요 뺏어요 다이다제 주님 뻔했네 좋 왔어요? 왔어요? 오, 어, 빨리 꺼내세요 빨리 꺼내세요안느려요 자, 아프리카. 별풍. 혹시, 먼저 쏠까봐. 별티. <웃음> 별티. 자,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 황소개구리 시체 있어요. 아유, 썩은 데 진동하네. 어쩐지 여기에 몸통이 저기 떠다니더라고요. 저거딱 보니까 황소개구리 몸통이었어요. 와, 여기 개썩은 물이었는데요? 아씨, 나갈까요? <웃음> 왔어요, 왔어요? 제발 들어가리 제발, 제발. 와, 이런 돌이서 나와요? 뭐 같아요, 형님? 와, 커, 커요? 오, 야, 야, 나온다, 나온다. 어. <웃음> 들어오리 들어오리 들어오리 제발 들어오리 우와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와 잡았다, 잡았다. 여러분 들어오리 나왔습니다 와 역시 형님 아 역시 대단하네요. 형님 와, 오 빨리 해돼리해어어어오오 없죠? 다시, 아, 갔다 다시 갔다 여기로. 어. 다시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물어. 안 물죠. 안 돼! 와, 그녀도방가네 어떻게 고기냐 완전 입만한 구멍이야.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아깝긴 한데, 그래도 얼굴 봤습니다. 와, 다시 잡으면 되죠, 그죠? 자, 여러분, 이 구멍 지금 좋거든요? 어, 입줄 온다. 어, 오, 오, 오, 오 개스기운데? 아 기분 좋다 말았네. 어뱅, 어때요?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드럼머리 안 파나? 음 일단 몸에서는 드렁거리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아까 그황소기구리 욕할 게 아니었네 리발 잠시만요 아직 뽑지 마세요 아 형이 또 왔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드렁거리 뽑아오세요 뽑아오세요 어, 어, 와쉽지 고. 제발 드렁거리 제발 오케이 드렁허리 바로 육지로 가야겠다 이거 와 왔습니다 우와 크다 와, 와 진짜 크다 아, 우와 육지육지육지 <웃음> 엄청 큰데요 이거보다 더 큰게 있어요 이거보더 커요? 와 여러분 이게 바로 드렁어리입니다 와 색깔 보세요 미쳤다 아이고 거품 물었네 자 보이시죠 여러분 생김새 완전 장어랑은 다르고 약간 뱀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 생활하는 그런거는 민물장어랑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아까보다 훨씬 크네요 역시 아까 놔준 이유가 있었군요 형님 <웃음> 이거보다, 이거보다 더큰거어 큰 뭐, 그래요? 한킬로 넘는 거 그때 한번 잡았을 거요 킬로급이 네. 나와요? 이거는 한 어느정도 되나요? 그... 들어보셨을 때? 한 150? 아, 진짜, 그럼 이거에 한6배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드렁어리는 이 정도면 뭐큰 사이즈에요. 큰 사이즈죠? 네. 우와, 우와, 이거, 우와, 우와, 이거 느낌 록, 괴롭 같다. 아유, 들어가라. 와, 한 마리.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또한번 잡아볼게요. 아, 그래도 우리 형님 완전 역시 다르긴 달라요. 와, 여러분, 저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어는 그냥 생김새를 평범하고 아니까 그냥 나왔을 때 그냥 그런데 이거 드렁어리는 뭔가 구멍에서 뱀 뽑아내는 느낌이에요. 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뱀 잡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야생뱀을 잡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임팩트가 셉니다. 지금 또 잡고 싶어요. 은혜한테 개쳐먹어야지. 미안해 미안해 와 이게 진짜 포인트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멍치기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 자세가 학창시절 엎드려 퍼쳐 한거 말고는 없어가지고 개빡십니다 진짜 자 포인트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드렁어리보다는 장어존이라고 합니다 키로급 장어 한번 뽑아야죠 1kg급 예, 잡았고 여기서요 내가 잡죠 알겠습니다 <웃음>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리발레아뭐 어, 있는데? 뭐가 밀어요 저를 지렁이 그대로 있거든요? 액션 액션 액션 또 여기는 희한하게 참견는 없다 그럽니다 거의 올리 장어 아 그리고 이거 있대요 예예예 예, 예. 뭔지 아시죠? 말 안해도 매기리발 이게 진짜 입질밖에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저희 11시부터 했는데 지금 오후 6시거든요 점심 딱 먹고 7시간 동안 하고 있어요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요? 잡았다 오, 오 뭐야? 블루길이야 어. 그렇게 큰데 블루길 <웃음> 아이씨 피난인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어쩐지 입술이 세더라고요 <웃음> 와 근데 얘 진짜 사이즈 대박인데요 블루길 손바닥만 합니다 요거는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 됩니다 새끼맨님 새끼 아이고 많이 처리했다 아, 기분 좋다 성공했다 <웃음> 옛날에 야구선수였다면서요 형님 <웃음> <웃음> 자 블루기는 저렇게 퇴치할게요 대문인 줄 알았다. <웃음> 어? 나 왔다. 걸었다. 걸었어. 아아 터졌어. 아안 걸었다. 안 걸었어. 오오 걸었다. 걸었다. 어, 어, 아또 빠졌어. 왔어요, 왔어요 형님. 자 입질 받아삽니다. 제발 여기서 네. 퇴근. 제발 네. 형님 네. 유종의미를 가져주세요. 와와와와. 줄 가져간다. 줄 가져간다. 오줄줄줄줄 당기는 거 보이죠? 와와우와 왔어 왔어 왔어 왔어요. 뭐요 뭐요? 장어 장어 장어 장어 장어 장어. 이야. 맞아, 맞아, 오, 근데 오, 괜찮아 되요 사이즈. 어, 이야. 맞아, 맞아. 역시 7년 내공은 완전 자연상이죠. <웃음> 언니, 밑으로 흘러내려요 형님 지금 시청자분이 제안 들어왔는데 장어 반스에 넣고 1분 버티면은 별풍 천 개에 쏜답니다 별풍 천 개면 10만 원이죠? 어 10만 원.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넣었던 거를 청년어부님이 드셔야 되거든요 <웃음> 얘두 마리 안, 안 물어요? 안싸우 드렁어리 안 물겠죠? 안 싸워요 오 나온다 나와요 나와요 나와다 나와. 아니 드렁어리야 나오려고 랬어어 지금 심박수 230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어랑 드렁어리 이렇게 잡았는데 장어는 청년어부님이 가져가시고 드렁어리는 제가 가져가서 은혜한테 손질시켜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거요. 먹을까요? 운 운둥이 팔아야죠, 뭐. <웃음> 아시죠? 뭔가 뭔가 아쉽죠.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웃음> 집에 가야 돼 지금 다섯 시걸 집에. 저 460kg 나오더라고요. 저 330. <웃음> 개꿀인데요. <웃음> 아무튼 어버님 아,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에 한 마리 진짜 잡다행이에요 <웃음> 드렁거리 방 갈라갈 뻔 했는데. 오늘 <웃음> 고생 많습니다. 저희 곰팡이 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한번 열심히 합방 구회가 된다면. 아, 아유, 파이팅해 다음. 아유, 알겠습니다. 유튜브 문제 시작했으니까. <웃음> 풍천장어 TV <웃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아,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어, 아 진행을 잘하시네요. <웃음> <웃음> 아프리카 2년 짬이 있습니다. 친구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드 허리를 잡아왔습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 이 녀석의 생명세를 보시면, 뱀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닌데? 샌데? 입을 지금 아기 새처럼 벌리고 있어서 그런거지 아가리를 닫고 있으면은, 사실 뱀 같아. 아닌데? 아, 오, 스레스밖에 하지 말고 그냥. 아, 그렇습니까? 아, 헌터팡님. 알겠습...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괜찮아, 이렇게 그렇게 알겠지 알겠습니다. 반항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예, 헌터팡님.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생겼습니다. 니다 잘생겼습니다. 개 빡세네. <웃음> 자, 어쨌든 이 녀석의 이름은 드렁허리라고 합니다. 장어랑 굉장히 형태만 비싸게 생겼지만 장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오히려 가물치와 친척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 드렁허리는 논두렁에 살기 때문에 논밭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논에 구멍을 뚫고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천적이죠. 하지만 요새는 논에다가 약 같은 거 치고 하면은 저 녀석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녀석이 장어가 사는 하천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구멍채기 을때 똑같은 포인트에서 잡힌 겁니다. 자, 요 녀석은 심지어 북아메리카 요런데 건너가가지고 생태의 교란적으로 지정. 됐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황소기구리가 생태계로적 지정이 된 것처럼 거기서도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 녀석은 좋은 것보다는 골칫거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렁거리 손질법은 옷으로 여기 눈알을 박아 놓고 배를 쫙 해가지고 장어처럼 손질해서 먹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장어처럼 똑같이 구이 같은 거에 먹으면 재미가 없겠죠. 왜냐면 맛이 비슷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드렁어리고 제가 뭘 먹을 거냐. 바로 바로 바로 드렁어리 찜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주 말끔하게 손질을 한 다음에 쪄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그 위에 쫙 얹어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달라지러 가자. 목욕? 목욕 했잖아. 한번더 시켜야 되는데? 아니야. 어차피 내장 따면 또 목욕 시켜야 되니까. <웃음> 혹시 은혜가 만약에 진짜 손질 잘해서 수산물 식당 열잖아요? 오지 마세요. 위생 개령 신을 거예요. 아니야. <웃음> 자, 한 번만 살짝 씻어줄게요. 하 아, 맞다. 이거 처음이지? 저희가 이사오고 여기가 너무 어둡고 그래지저 항상 밖에서 찍었는데 밖에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예, 은혜야. 잠깐, 이거 앞으로 나가보자. 지금 아직 안 불는데? 왜 하필 나오니까 바람이 안 불지? 나 지금 모자도 쓰고 있어가지고, 맞지? 모자 한번 벗겨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저희가 야외촬영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지어줘 고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드럼머리를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다 모겠는데? 곰팡이 분들 위해서 다 모는 것쯤은 괜찮아 하나 둘셋 그렇지 자 여러분 이렇게 딱 씻었으면 물꺼물 꺼! <웃음> 너 누가 새로운 거 아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아 이거 제대로 썼다 저... <웃음> 어떤 짓 근데 방금 너 뼈로 때린 거 알지? 내가 항상 살로 때려가지고 소리 잘 나게 때리라 그랬지 왜 뼈로 때려가지고 지금 잡았개센데 <웃음> <개샘대세. 웃음> <웃음> <웃음> 저럽다 씨 모자 어좀 씌워줘 이게 맞는거야? 이게 우리는 무슨 채널인거야? 아 아니 제대로 씌워봐 아 알겠다 방법이 있어 여기 끝을 아주 물려 에? 어? 헴 여기가 있는 쪽 여기 여기 여기 나 이렇게 유튜브 못하겠어 야 미안한데? 미안한 정신차랑 은혜 <웃음> <웃음> <웃음> 미쳤는데 지금? 은혜 <웃음> 개 <웃음> <웃음> 재밌었어? 아 너무 이상했어 <웃음> 이제 요녀석을 손질을 할거예요 일단 여기 못을 박을게 없어가지고 제 손으로 못 신척하고 아은 아, 다음에 내 장을 따야지 아, 오. 여기서 이렇게? 대가에서 1cm 뒤 칼집을 여기? 내 여기? 어, 어, 어 나있어 됐어? 그러면 이제 그 옆으로 이렇게 여기 배꼽까지 따야지 이렇게 따? 나와 어? 나와 나도 자존심이란게 있어 인마 어 해봐 이렇게 불려서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아니 아 <웃음> 네, 조금만 더 참아봐 너도 사실 이렇게 하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알지? 이렇게 어. 하면은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잖아 칼을 어. 그러니까 얘를 뒤집을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럼똑 <웃음> 같아 <웃음> 아, 좋아, 아, 여기. 이렇게 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옆으로 그래 그렇게 꺾 어, 그. 이렇게 어. 어디까지? 똥꼬가 어딨는데? 야야 너무 긴데? 거기까지 다 따야 되나 어. 봐 우와 어. 그러면 장어는 장어 원래 한1쯤이 장어 있거든요? 이거까지 어. 따야 된다고? 라사 사브라이 자 여러분 지금 이 녀석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장어보다 드렁거리가 손질할 때 피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대충 씻어줄게요 이게 너무 길어 장기가 은해요왜 음. 웃어 무섭게 이러고? 나 이런 거 좋아하네 <웃음> 너 어부님의 머잖아 어부님, <애호잖아. 웃음> 어부님 거다 빼. <웃음> 그럼 너 오늘 먹을 때 어떻게 할 거야? 하나, 둘, 셋. 먹 <웃음> 먹. 자 이렇게 여러분 싹다 씻어줬습니다. 여러분 안에 완전 깔끔하게 싹 이렇게 해줬고, 자 이제 포를 한번 떠볼 건데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 뼈를 등으로 그때 탔 이거를 싹하면 다 끊어먹기 때문에 얘를 저 쫓. 꺼져. <웃음> 자 얘를 일단 머리를 자릅니다.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자, 여러분 드라마리 선지 은혜의 쇼 타임. 오 은혜야 너 지금 조명 받아가지고 뭔가 되게 예뻐. 근데 보통 요새 여성분들 예쁘다 할때 그거 안 하지 않아? 어, <웃음> MZ 램지세대 우리 원래 MZ세대 램리 우리 m z 요 Y 아니야? Y지 드립이야? 건 어. 빨리 사과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웃음> 은혜가 장어 손질 그때 한번 보고 지금 나대던 애 진짜 할수 있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장어랑 똑같이 하는 거 맞아? 장어랑 똑같아 자 옆에 뼈를 탁탁탁탁 지금 끊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저렇게 내려가면 돼요 야야야야야 날리지 마 여러분 이렇게 한 쪽으로 은혜가 따고 있는데 저렇게 쫙 따지고 뭐 저랬네 이거 다잘딴거 아니야? 아니 이거 너무 말려있잖아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웃음> 머리 한번 살짝 넘기는 거 해줄 수 있어? 오야 진짜 야형형 형? <웃음> 여러분, 오른쪽 땄으면 반대쪽도 한번 따줄게요. 너무 많이 날렸는데? 괜찮아. 여기 꼬리 먹지 말자. 어어. 안 먹을 거지? 어. 아니, 여기 꼬리는 이대로 찜에 넣어도 되지. 찜이잖아. 아, 버리지 마. 그냥 둬. 아, 야, 뭐... 이거 약간해 아, 징그러 씨. 아, 너, <웃음> 씨. 질꼬리지 같지? 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넣고 손으로 쫙 당겨야 돼. 아안데 그러면 살이 날라간다 그래서 못이 필요한데, 맞지? 음. 그럼 내가 잡아줄까? 안 돼, 나 카메라 들어야 돼. <웃음> 이렇게 잡고 있을까? 어. 자, 저 위에는 뼈만 이렇게 칼로 딱딱딱 잘라가지고 살만 남기는 겁니다. <웃음> 어이씨, 잘렸는데잘려도 돼? 장어도 아니고 드렁어리네, 맞지? 응. 장어면은 여러분 이렇게 안 하죠? 그렇지. 가라, 김은혜! 오, 야, 야, 야, 그거다. 내 손도 같이. <웃음> 오, 너 알겠지, 이제? 그렇지, 그렇지. 위로 좀 칼날. 45도, 45도. 마지막 라삭 해줘. 라삭. 라삭, 라삭. 오, 잘했네. 여기 뼈있또 어디? 짤까? 어. 자, 빼이는 법분도 맞아 잘라주고. 자, 여러분께서 은혜가 드렁어리 싹다 손질했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많이 더 어때요? 또어려 어려워? 너 아직 좀 멀었다는 생각을 좀 했겠네? 당연히 멀었지 커메라 꽂으면 그 세수수지 아무나 다 하는 거 이랬잖아 지랄하지마 <웃음> 은혜 뒤져봐봐오 예쁘다 이거 은혜 그리고 아까 그 꼬리 다 먹으려고 찜해서 어... 꼬리 좀 꺼내줘봐 <웃음> <웃음> 이게 은혜가 왜 지랄하냐면 쥐꼬리가 생겼잖아요 은혜가 쥐꼬리처럼 <웃음> 생겨 아 하지마 진짜 아이주쥐 아니잖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네, 맘이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손질이 됐으면은 아, 하괜냐자 여러분 근데 여기가 잠깐 한 3개월 정도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덕션을 해놨는데 전에 썼던 찜기가 가스리지 전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번호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둘서어허야 그렇지. 자 찜기 바로 깽 그리고 바로 푸푸푸푸푸푸푸야 어왜 불이야 왜 화야 식상하니까 반대로 해보자 내가 불야하게 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 야 던파야야지 아 지금 다 넣고 하기 싫어 <웃음> 자 바로 나가리 봉요자 여러분 이 찜기가 끓는 동안 드러오리 찜에 얹을 양념장을 만들어줄게요 근데 찜 양념이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 간장, 너가 좀 검추잖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몰라 그치 <웃음> 자그녀 프리스타일 양념장 과연 맛이 어떨지 자 일단 준비한 거는 통후추, 소금 그녀는 과연 뭘 고르지 아란장을 국간장을 지금 채웠습니다 미원을 또 채웠고요 리초를 저... 야... <웃음> 근데 이름 다 다르게 했어 진간장 국간장이라고 하고 이건 미림인데 미원이라고 아, 미림이야? 이건 미향인데 식초야. 그친가요? 아니, 아니 잠시만요. 난장 안 돼. 간장 이렇게 많이 넣어 보통 두세큰술 넣는데? 이거 거의 여덟 큰술인데 아니야 이게 세큰술이야 야야야 그냥 넣게? 그네 설명하마 하자 아, 롤롤, 하늘, 하늘. <웃음> 자 롤타 그냥 이거 진짜 감대로 하는 그냥 프리스타일 그지? 이럴때 실력이 나오거든 루트 루트 <웃음> 아또 그냥 후추가 아니라 통후추 람기름 망기름 눈썹 들썩 거리는 게개웃겨 혹시 한번더볼수 있나? 람기름 망기름또볼수 <웃음> 있나? 로트가루. <웃음> 자, 로트가루 넣어주고. 아, 이게 끝인가요? 네. 분명히 뭔가 조금. 아, 막... 아, 어, 뭐죠, 뭐죠, 뭐죠. 라지마네 로저, 로저, 로저. <웃음> 로저, 로저, 나도 한번안 했는데. 어. <웃음> 내 거다. 로저, 로저, 로저, 뭐, 로저, 로저. <웃음> 이렇게 해서. 아. <웃음> <웃음> 맛있어? 어, 짜. 근데 너 먹을 때 혀부터 나오는 거 괴롭갔다. 입술부터 나왔어. <웃음> 와, 모자이크를 이렇게 이용한다고.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싹 하면 저어주고 그럼 뭔가 슬슬 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완전 안 끓었을 때 넣어도 되지 은혜야 어어 어. 예열됐을 때 넣어야 안 붙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 말대로 예열이 됐으면은 제가 일단 요 쥐꼬리 있죠 쥐꼬리 먼저 어, 들어가라 자 그리고 야 제가 아주 힘들게 손질하고 잡으면 들어가립니다 들어가라 나가리 봉쇄자 여러분 이렇게 두고 다 쪄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줄게요 바탕다아 20분째 닿아 자 여러분 거의 된거 같거든요 열어버려 어쉣 색깔이 왜이래 자 여러분 색깔이 롯 같긴 한데 요정도면다 된거 같습니다 바로 푸풀풀거자 여러분 먼저 쥐꼬리 아쉣야 이거 뭐 된거겠지 오야 엄청 찐득거리나봐요얘 껍질이 지금 엄청 달라붙어있죠 자 그리고 몸통 일로 와이레이키 야 으으으으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은혜가 프리스타일로 만든 요 양념장을 여기다 쫙 뿌려줄게요 와우 괜찮은데? 이거 바르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자 이렇게 앞면만 바를게요 얘네가 짜다 그래가지고 그리 꼬리도 쥐꼬리도 살살 해줘야죠 지금 들어온 사람 쥐꼬리처줄알아자 <웃음> 여러분 이게서 드렁어리 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음, 맛있지? 오내 스타일인데? 엄청 달다 제가 단 거를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먹어볼 건데 가위로 조금 자르자 아니 중국 당면처럼 먹어 이렇게? 어. 얇게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아, 어. 안돼안돼채나채한번 명티 아파가지고 은혜가 명체되고 허... 해도 아니지 이렇게... 어떡해. 이렇게. 어떡해. 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 녀석은 먹기 좋게 장어처럼 잘라줄게요 라사... 오 은혜야 네, 이거 제대로야 라사섬으자 여러분 일단 여순살 있죠?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드렁머리 처음 먹어보는데 구워서 드신 분들은 장어보다 좀더 비리다, 맛이 없다, 질기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쪄서 먹었는데 지금 바로 한번 먹고 평가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음음 음. 장어인데 장어 특유의 향 알지 너가 별로 안좋아하네 음. 그 향이 덜나 맛있어 먹을래? 아니 <웃음> 이거는 저은혜한안먹일게요 왜냐면 은혜가 장어 자체를 못먹어요 장어 초밥 나면 오저다 먹고 그래죠 제가 지금 힘개 세고 막 그지 아니 힘개 쓴게 아니라 돼지가 됐지 <웃음> 웃으면서 얘기하지 말리발로 막. 와 진짜 장어인데 여러분 또 먹어볼게요 제일 큰 부분 표배래. 음 이게 질기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질기고 장어에서 향 없는 그런 식감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잠깐만 이거 껍질 뭐야 은혜 근데 콜라? 얘왜나왔어자또 요런 껍질이 콜라겐 덩어리입니다 자 그럼 껍질 먹어볼게요 초바라 음, 내스타 완전. 아, 왜? 카메라 너무 무거워. <웃음> 카메라를 바꿨거든요. 이 카메라 어떻게 보이지? 은혜가 너무 힘들어요. 저 페이프스 어깨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와요 이거 와 완전 대폭 카메라거든요. 옆모습을 보여줄 수 없네. 보이세요, 여러분? <웃음> 털새 찍으러 가야 돼요. <웃음> <웃음> 무거운데 그만큼 퀄리티는 지금 좋아졌어요. 우와, 이거 보세요. 진짜 그냥 이거 장어 같잖아요 초점도 다 잡힌 속도 보세요. 저 은혜 눈 보세요. 은혜, 너 눈썹 지워졌어. <웃음> 바로 가는 게 개웃기네. 은혜의 생명이거든요. <웃음> 야, 무슨 말벌 아저씨냐? 아, 그리고 여기. 아, 은혜가 여기 수술을 해가지고 약간 숱이 없는 거지? 댓글로 누가 놀렸지? 어. 뭐라 그랬어? 그 사람한테 한마디해너 대머리 된다. <웃음> 뭔 개소리. <웃음> 은혜가 여기 숱이 없어요. 너무 놀리지 마세요. 왜냐면 진짜 은혜가 상처받거든요 저도 이걸로는 안 놀려요. 은혜 절대. 항상 놀리잖아! 믿어. 야, 야 머리 어때요 막이러면 <웃음> 이거 진짜 뭐아 어쨌든 여러분 다 장난이 돼 이거는 안눌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만 눌릴수 있어요 머리 어때요? <웃음> 여러분 이거 나한 번에 세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다니까? 안짜? 고 소스 진짜 은혜야 너 너무 잘했다 근데 안짜고 너무 맛있어 초배라 저는 음, 개인적으로 구멍치게 하다가 장어 잡히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데 저는 느렁어리나 장어나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둘다 똑같은 맛이야 그냥 근데 특이한 거는 가물치과에더 가깝다는 거 그게 진짜 신기합니다 장어랑은 진짜 관련이 별로 없대요 자 이번에 요 쥐꼬리 먹어볼게요 아직 멀었어? 여기 구경시켜줘야겠다 여기 저컵 삭자야 <웃음> <웃음> 이거 태국에 샀고요 <웃음> 이것도 태국에서 샀어요 <웃음> 이거 아 보셨죠? 이거 태국에서 샀고 이거 구독자분이 꿀 보내주셨어요 <웃음>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웃음> 내가 봤을 때 여기 지속시간이 제일 낮을 거야 <웃음> <웃음> 있잖아요 잘닦고요 <웃음> 약간 이거 서울 사투리잖아 옛날. 옛날에 <웃음> 옛날에 인터뷰 보시면 은 서울 사투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있잖아요 제가 여기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비슷하지? 그거는 광사투리인데 <웃음> 여기 강원도 고성이나 양양 이쪽 사셨던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런 사투리 써 맞지? 어. 아니 그 그물 걷었니? 아니 어? 어디야? <웃음> 내뭐했자니어 저기 해가지고 내가 고래 잡아서 먹었잖니? 그거는 그걸... <웃음> 이거 연변 <염변> 아니야? <웃음> 내내내 내, 주인과 아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거 꼬리 먹고 끝내겠습니다. 쭉 날아서 그거 언제까지 하는 거? 쭉 날았잖니. <웃음> <웃음> 이게 날짜기 날다가 쥐꼬리내 입에 들어오자니 <웃음> <웃음> <웃음> 제, 재밌지? 어, 이거 표정 <웃음> 어니야방해요